그색끼이 스탠다 죽오나 그럼 그통좀 줘봐. 어, 아직 비운 게 없다. 다 차있다. 이거, 이거 보면 전부 다 녹색깔이. <웃음> 아니면 레진으로 통또만들어 돼? 상관은 이제 데 두개 생겼어. 나한테 꼽으면 된다. 두 개. 좀 있으면 또 만들어질 거다. 다 돌아가고 난또두개 만들어진 내진 됐다. 어, 레진 만들라 했다. 갔다 오겠습니다. 이번엔 유지물 만들어야 시켜야겠다. 이번에 할 작업은, 그냥 이 벽을 없애버리는 거다. <웃음> 어, 그러 이거 철망 앉아서 내가 안 꼬놨어. 몰래, 몰래부터 한 크리에이터 인척 해볼게 한번. <웃음> 그건 땅 색깔 달라서 잘안될 거야. 반가 없다. 이름 된다. 야 이렇게 하면 마음에 드나? 응? <웃음> 좋다 아주 좋다 좋은 짓을 하고 있다 미끄럽게 다듬자 여기 이상하게 자원부족이 아닌데 자원부족 터마 연속하고 라테라이트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구별이 안깜짝 <웃음> 라테라이트는 좀더 빨갛다 그렇네 약간 그러그 이거 빨파다 빨파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 정도면 괜찮나? 빈통이 쭉쭉 생기기 시작했다. 아주 잘 다듬어졌군요. 아주 멋져요. 골고루 펴는 게 뭐더라? 컨트롤 이래 나와라 기후 응축기. 여기 다시 이렇게 설치해서 와 이제 우리 태양 전지판 만들 가능성이 생겼다. 기후 응축기가 있으면 이제 만들 수있으니곧 음, 만들 수. 있. 큰 로버는 알루미늄 합금의 고무가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 구리 알루미늄을 더하면 되고 이번저 실바 가서 만들 큰 로브 야큰 로브 만들까? 뭐? 큰 로브 만들까? 마음대로 음.. 약간의 그냥 큰 셔틀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세라믹 알루미늄 합금 세라믹 알루미늄 합금 학금. 알루미늄 합금에.. 세란? 데스아 세란? 세라믹은 좀점토 고소 나오는거 음. 티타늄이 히드라진 티타늄 그래. 그라핀 티타늄 질소 그리고 어후... 티타늄을 만들려면 무슨.. 티타늄이 그냥 광석인가? 응 금속 자원이다 맞네, 정제된 자원 티타늄이네 티타늄이.. 무슨 나오지? 티타나이트 그래, 저놈이구나 티탄 할때어무섭더라 어, 기억이 안 나네. <웃음> 화학실. 아니다, 티탄형 화학실에서 못 얻는다. 다야지 순수한 티탄. 순수한 놈은 필요하다. 혹시 놈이. 티탄이랑 텅스텐이랑 합칠 수도 있나? 그런 건안 됐더라, 아마. 고속도감 만들라 했는데. 철이, 기용축기를 만들려면 결국 철이 필요하다. 나한테 가야겠네 어, 글라시오라는 얼음 행성으로 갈래? 얼어 죽으러 얼어 죽으러 근데 거기 가도 얼어 죽는 건 없다 숨보셔도 니. 똑같은? <목소리> 아... 우리가 자원이 매우 풍족하다 뭔가야 <놀람> 아... <놀람> 통다 채웠다 영구니탄용이탄용인이란다영구 자원들이 계속 낭비가돼 어디선가 낭비가 되는 거 어딘지 모르겠다. 일단, 암모늄, 암모늄 제작 시작. 슬슬 실바로 한번 돌아와가지고 여기 한번 치고 음. 글라시오로 가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 그럴 느낌이다 내일 오면 글라시오 가자 오늘 올것 같아 어. 좀 템을 내려두고 꺼라 좀 있다가 내려두고 그럼 실바로 가고 끌거임 아니안 가고 끌거 갈거면 가고 꺼죠 자원정리를 한판 크게 해야할텐데 이2 0 6 4바이트 맞다 여기 기후공기를 설치를 하고 싶은데 철이 없으니까 못하는 그아이 그래. 응? 그 g 뭐? 판만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안되고 아 이것도 아 그래플랫폼 인색이 철필하구나 에이씨 이 ㅅ 아 유기물 다 구워지고 나면 한번 돌아가야겠네 이제 예, 철거하러 어, 간거가 내일부터 자원 어땠냐? 니 캐온 자원 다 어땠어? 다 꼽아놨다 어디에다가? 거기 그 보관함 어디다가 꽂은건데? 막 꼽혀있어서 안보일걸 어디다 꽂아놓은건? 어? 꽂아놓은 어 어디갔니너요요아구석구석이 요. 어쨌든 꼽아놨으니까 야 이거 자빠졌다 뭐다 꽂아놓은 거야, 너. 나는 못 찾겠다. 누가 정리한 거 같은데. 아, 설마 내가 정리했나? <웃음> 아. 이거 나도 돌려, 돌릴까? 원심 불리기. 빈통을 만들어야 돼. 어, 암모님돌려라고 뭐. 근데, 우린 나가기 전에 저 동력, 끊겼다. 흐흐흐흐. <웃음> 동력이 끊겨버렸다. <웃음> 다시 연결했다. 잠깐만. 그걸 좀 하고. 암모늄, 암모늄 생산해라. 가자. 한 번에 하나밖에 안넣어지만 필요하다, 이거. 어, 잠깐만. 야, 내, 내 섬을 봐봐. 내 그거 꼽혀있다. 섬 아연석 꼽혀있다. 어디에 꽂혀있는지. 내 가방 위쪽에 봐봐. 어, 진짜네. 개커내라. 자. 어. 아, 나 태도 좀 어, 잠깐만. 혼합물이 어, 여있다 근데 원래 섬화 연속이 한명탱이는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상하네. 섬화 연속 말고 다른 게더잘 나온다. 예를 들면 철망 강연석 같은 음. 탐험 갔다 오겠습니다. 아, 섬화 연속이 필요한데 왜 저기 막힌데? 같이 갈래? 그럴까? 와, 아빠! 찾아깅이 살았는데, 위에 어디냐? 위에 요 봐봐. 기지 주변에. 아, 보였다. 우리 전기 끊겼다. 왜? 내가 끊었다. 다지 기자. 대신에 연결할 걸... 뻔... 뭐냐. 파워실에 대신 연결해 놓을 거야. 음. 그러면은 한동안 배터리는 쓸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오랫동안 쓸지 모른다니. 가러니까 드릴 함부로 쓰지 마라, 이제. 응. 배터리에 부족할 수 있다. 낮이 <웃음> 든 시간대에 써도 상관이 없는데. 갑시다. 섬아연석을 찾으러 갑니다. 아, 근데 포장기 들고 있고 그러네. 내가 파놓은 길이다. 점프, 어허, 어 오오오. 오섬아연좀 멀거다. 좀 멀거다. 사... 저기, 앞쪽에서 우회전. 레, 레진 삼거리에서. <웃음> 레진 삼거리. 어쩔 수 없다 지나가는 길 레진이 있다 여기서 우회전 여긴 내가 파놓은 길이다 여기 보면 동굴 하나 있다 요거 요거 요거였나? 요거다 이제 이거 요거 여기에서 쭉 내려가야 된다 요기로쭉 내려가자 중간에 파져있는 길이 있긴 하거든 어1 0평방야이거기했다 여기 여기 어 이쪽 이거 여기 미네랄 채집해라 이거 오 거의 백0 0어 어. 175가 최대다 내가 본것 중에선 여기는 그렇게 한계가 돼있다 여기서 음. 여로 내려가자 이 그냥 방향 키안 눌러도 지 마음대로 내려가니까 여기 있다 어이네 배터리 주의하랬다 내가 참고아 드릴을 빼놓을까? 어 빼놓으면 작동 안 한다 드릴을 근데 안 빼면 작동한다 오, 맞네. 안 들리네. 그래, 이래야 돼. 근데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 깊이 나는 줄 알았다, 는 그래서. 응, 음, 그러 실바에서도 요건 나는데. 실바에서 더 깊게 파올까, 내가? 그러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야 산소 연결이 안돼 있었어 쥐바 <웃음> 태도 연결 안된 상태에서 계속 할뻔 했다 뭘로 갈뻔 했구나 또 찾아볼게 저기단거 같거든 왠지 몰라도안 되겠다 드릴 써야겠다 너무 안 파진다 어디서 들어오는지 혹시 태도 부족하 얘기해라 나호남물라나 들고있다 아 여기 호남물이 있다 있나? <웃음> 어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가 당분간은 문제 없을 것 같다 중간에 있는 태도가 하나 쓰러지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산소 끊겼다 <뭐야. 웃음> 연결됐다 그럼 찾아볼게 한번 여기서 어... 여기 사방에 땅이 파여있는 이유가 설마 그음 원래 파여있던다 저렇게 음, 이상하게 파였다 우와, 씨 떨어질 뒤집어였다 오우야. 이쪽 주변을 좀더 봐볼까. 철망강중석밖에 없다. 섬아연석을 대량으로 획득했다. Okay. 어? 미네랄 이다어 저기 깨끗하게 안겠다 일부러 그랬다 나중에 남겨둬야지 그 표식이 된다 해. 나중에 작정하고 캐러 왔을 때 그때 아 포장기 안 들고 왔는데 어 태도 하나 다 써놓고 호난물이지 이거 아 여기도 혼난물발견했 내려가고 있나 아니 좀더 깊이 가고 있어 아, 동굴 저기... 깊이라는 거지 땅속 깊이나아아 뒤쪽으로 가고 있네 응 음. 여기는 혼난물지역이다 뭐야 전... 왜 산소가 끊겨? 뭐야 <웃음> <웃음> 어, 지진 났다 어? 라테라이트다 그 와중에 또 태도 모자란 거봐이 종량은 터트릴게 어... 길이 가는 거방해된다 아따. 어, 뭐야. 어, 잠만나왜 죽었어? 나도 죽었다. 어, 왜 죽은 거야? 뭐냐고? 저 폭발 딜에 휩쓸려서 한방 쳤다. 아, 저 폭발 딜도 봤나? 어, 씨발, 그거 까먹었네. 다시 가자, 여리 그냥 가자. 맨 몸으로 달려가자. 뭐, 테더 연결은 돼 있으니까. 아, 어이없다. 어이없다. <웃음> 아, 나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죽던데, 저 터트려도. 아, 가까이 있으면 터질 때 데미지 받거든. 쉬바 음. 내가 까먹는 게있지왜 <웃음> 터뜨리고 구경하고 있었나? <웃음> 난 옆에 지나가고 아, 지나가 봉변당했네. 아, <웃음> 테러 이제 쓸려버렸다. <웃음> 내가 테러 하지 말랬지. <웃음> 어쩔 수가 없다. 당근을 저렇게 죽일 수 있겠구나 딸리나라 딸리며라 리 석양 진단 이 세상 끝까지 석양 자 레진삼거리다 다시 돌아 냈다 여기서 우회전 또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여기 안에 동굴로 들어가서 직진하다가 발전 그리고 밑으로 아니 죽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웃음> 아니 여기서 깼구나 라이딩 미션을. 어, 여기서 다겠거든 살려줘. 니, 니, 왜 거기 있 글쎄. 음, 잘못 하가지고 태도 떨구지 마라. 다 같이. 어, 아, 아니다. 다 와가는 t 같은데 m f i r 파 We got them fire. We 다 o t them fire. 위험하 o t them fire. We got them fire. 어 e got them 어 뭐요 <웃음> 됐다. 저 밑에 또 폭발, 폭발물이 있다. 더 <웃음> 내려볼래? <웃음> <이 영화다, 웃음> 아니. 또 여기도 있다. 근데, 이 폭발하는 새끼들, 저거. 우와우 우와, 워우, 우와, 워우, 우와, 워우, 워 야, 미네랄만 몇 개냐? 여기. 어, 여기는. 내가 이은 흔적이다. 철망강진석들이다. 철망강진석을 하나씩 겠다 응, 밑에 동굴 있다. 또 있다. 또 어. 있다고. 존나 기대 들어가. 야, 근데, 그것보다는, 우린, 저, 터마 연속 캔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야지, 미네랄 좀 들고 나갑시다, ,겠네. 아마, 들고 올라가는 길이 험할 거다. 그렇네, 생각해보니. 꽤나 험한데. 야니통다 네 회수 안 했나? 안 했네? 다 했다. 아닌데. 니네 총에 꽂혀 있는 거 회수 안 했는데 아직. 하나? 아 맞네. 세 개, 세 개나 있는데. 근데 총이다 꽂아줄 수 있나? 내 거? 내거 지금 채도를 써야지 받을 수 있어. 가지고 하나 통을 쌓았다. <웃음> <웃음> <웃음> 통징가! 지금 미네랄만 네개거든 요거 같이 구입시다 어디있는데? 점점 내가 입구쪽으로 한두개씩 배달하고 있다 하나씩 들러서 직접 옮기는걸 추천합니다 이게 더 빠르다. 오케이. 물론 불편할 수 있다. 몇 번을 왕복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잘못한 물건이 상한대로 빠질 수 있는 위치니까. 일단 저 입구 쪽으로 4개 다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 저... 접... 내가 지금 두개쪽 옮기고 있는데 그쪽에 두개 남아있는 거 맞지? 음. 와 이거 나중에 타고 올라가는 게뭔생 나중에 볼링 좀 차야겠다 여기서 <웃음> 치면 다 떨어진다 안 된다 <웃음> 종류석이랑 미네랄 다 니가 어디 있는지 안보여 어난 지금 밖으로 올라가고 있다 나 일단 입구로 옮기고 있을게 미네랄을 어 그럼 밖으로 올라왔다 레진 레진 옆에다 뭐뭐 레진 삼거리 쪽에다 갖다 놓으면 되나? 어 지금 현재 내가 내려간다. 아스사 아스 바스사. 아스사사 이쪽인가이쪽인가이쪽인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반갑다. 야, 내가, 내가 받아서 갈게. 내려다 봐. 아, 이거 사람이 한, 이거 두명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하나씩 다 들고 가면 되는데. 이래서 포장기를 들고 다녀야 하는 거야. 아, 귀찮아. 조금씩 위로 옮기고 있을게 어그러다 굴러 떨어지지 않게 의에다 굴러 떨어지면 이로도 받을 다시 쭉으로 가야 어제 위에 움푹 파져 있어가지고 상관없을 걸 상관없을 걸한 떨어진다 내려와 봐 <웃음> 있다 어? 미네랄 위에 미네랄을 쌓았다 <웃음> 미끄러져서 내려가고 있다. 아, 초밥 먹고 싶다. 해 먹고 싶다. 응. 음. 가스타를 좀 뜯어 먹을까? 왠지 배고프다. 뜯어 먹자. 그, 혹시 니이 뜯어 먹을래? 응. 어, 찾았다. 니가 올려놓은 미네랄 하나 찾았다. 응. 음. 레진 삼거리입니다. 레진 삼거리로 배달하고 있 내가 가, 내가 이제, 오... 음. 남은 거 옮기고. 어? 거. 여기서 뭔가 찾았다, 야. 뭘 찾았는데 섬 아연석. 오, 좋은 거 찾았네. 공간 있으면 캐러뭘 들고 있기 때문에 못 캐고 있다. 나중에 캘게. 이 언제 거기까지 갔냐? 야니왜 네 거기 있어? 아까 여기 할... 뭐, 뭐 <웃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내진상거리는저쪽에있다까 응. 내가 그, 그거 가져올까 그냥 고장기 가져올까 가서 야 큰일 났다 예 네. 미네랄이 굴러 떨어졌다 안돼안돼 <웃음> 그건 안돼더 큰일 난건내 다리를 접질렸다. 안 돼!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리고. 일단 내가 가서 포장기 3개 갖고 올게. 내가 하나 챙겼으니까. 니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자원을 캐든가. 내이 상거리까지만 옮겨두고. 안돼 안돼 미네랄 우린 미네랄 안돼 떨어질 뻔했다 와우! 잘못 떨어졌으면 이거 미네랄 옆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갈 뻔했다 오우 무서운 소리 하지 마라 시공갈 뻔했다 그런 끔직한 소리를 하라니 안돼! 어우... 네가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떨어질 뻔... 지금 레진 삼거리 미네랄 세개 어, 이제 니는 밑으로 내려가도 좋다. 뭐야, 나고장 중에 하나는, 어, 아까 좋 거. 어, 뭐야, 미네랄 하나 하... 굴러 떨어진 줄 알았다. 굴렀떨어3 0 0 0 만삼천바이트나 모았네. 근데 저거 사실 두세개 정도 갈고 나면 사라진다고. 야, 미네랄로 이거 구멍 막아봐도 되나? 미네랄? 구멍을 만든다는 게뭔 소리? 여기 막뭐 나온다 이가 응? 이게 뭐,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보면 된다. 난 지금 볼수 없다. 응으이집 어디 있는데? 나 지금 집에서 작업 중이야. 난 크레이터에 여기에 있다. 자 갑니다. 와 돌아간다. 포장기 들고 간다 기다려라 세개다 포장해버릴거다 어 하나 들고 오네 그건 집까지 옮, 옮겨 놓을 수있저 <웃음> 구멍으로 그 떨굴거다 안된다 정신차려서 <웃음> 떨군다 안돼 떨궜다 안 굴러간다 미래랄이아 진짜 굴러간다 집으로, 집으로 굴러가다어 집으로 굴러간다 그럼 다행이다 아, 근데 집 옆에, 문제 구멍 옆에. 아, 참 불이 있다. 참나. <웃음> 복불복이다, 복불복. 아, 다시 쭉올라 가라, 빠지이 어, 쭉으로 가야겠다. <웃음> 일단 저두 개는 보고, 어, 음, 붙여놓고, 보풀 붙여야지. 이제 꺼야겠다. 아 이거 물건 다 내려놓을게 아. 레진 상거리 앞에 다 있다 아 주웠다 이거 방금 아, 확인했다 미친다. 수고하셨어 사령관 여기다 다 벗어나야겠다 동 1번 동 2번 뚜두두 음... 다보르 <목소리> <tab> <tab> <us> 막구체류로 동굴로 빠질뻔 했다 끔찍한 소리 곤란하다 그런지이 로봇은 동굴로 떨궈도 되지? 어? 어 로봇은 큰 상관 없을걸? 잘가 동굴 안으로 굴러간다 그래도 그거 나중에 이벤트용으로 일단 mm -hmm.